왜 이제 왔나요 더야윈 그대 나만큼 힘들었나요 두번 살게 하네요 그대 내 삶을 난 모든 걸 버리려 했죠 나요 아플 거면서 사랑이 여기 있는 我的心